안내 <웃음> 안돼 안돼 안돼 <웃음> 안녕하세요 번호네 1분 7초 챌린지입니다 그리고 이 챌린지의 이름은 원샷 스트라입니다 원샷? 따라주세요 이 바로 탄산수예이 <웃음> 정도? 오야 오. 아, 오케이 알겠습오 먹는 그 시작 시작 이 시-작! 집야분지와안될것같 포기하겠습니다 일분 출중 일 분. 준비 시 자뭐 어쩌에요? 음, 음. 어끝 어? 민규 형 도저히 해볼래? 도저히 해볼래? 진짜 뭐해? 시작! 기다 자식을 <웃음> 견야 <잘 죽여놔야> 돼. <웃음> 뭐할수 있을 것 같다고? 뭐? 아, 여기 시작! 와 정말 느두겸 잘하는데? 오, 정말? 어? 우와, 뭐야? 너?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. 오, 두겸이요. <웃음> <그냥> 가능성이 있어. <웃음> 빨리 빨리 빨리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거의 다, 거의 다, 말씀, 거의 다. 아, 잠만 잠깐만요. 형아, 형아, 형아, 형 빨리 아 형아, 형아, 형아, 형아, 형칠 형아, 형아, 형아, 형아, 형아, 형아, 형아, 형아, 형아,